다섯 가지의 메뉴를 파는 식당이라기보다는 손님의 수요에 끊임없이 부응하는 오프라인 플랫폼 음식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보통 매장들 평균 매출액은 4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천 서울 중심으로 헉? <웃음> 사무실인데요 제가 직접 뜸들이다 가장 베스트셀러 메뉴인 도란도란 8,400원 삼겹살 카레 7,900원 두 개를 직접 시켰는데요. 야 주문한지 정확히 15분만에 도착했습니다. 시그니처인 저기 명란 아보카도 덮밥인 도란. 도랑... 음, 이 보이시죠? 야, 직접 명란 아보카도 덮밥. 여기 핵심은 수란. 삼겹살 카레. 마찬가지로 수란. 보이시죠? 야, 요즘. 이 뜸들이다가 전국적으로 70개나 오픈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젓가락고젓꼭 국물도 없어. 명란 아보카도가, 음, 응? 응. 응. 어, 한 번, 거기야. 음. 야. 그러니까, 진짜, 명란 아보카도, 나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응, 진짜 맛있다. 아보카도가 듬뿍. 아예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아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야 이게 청년천국이다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야, 이게 네, 뜸들이다 네, 주방이네요. 네, 맞습니다. 야, 뜸들이다 주방은 제가 밥솥 4개가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4개에 플러스 1, 섯개내 네, 초. 그죠 아, 거기까지 여섯개하하 네, <웃음> 네, 네. s 네. 아, 3월 31일. 네. 저희는 네. 지금은 11시 오픈해서 8시까지 하는데, 꿀 네. 마감은 7시 반에 지금 마감하고 있어 아, 그래요. 네. 야, 여기가 배우에 여의도 가깝고 이래서 직장인들이 많나 봐. 요 네, 여기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많은데, 이 예, 건물 예. 자체가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예, 예. 이 건물에서도 이제 점심시간에 아, 많이 내려와 주셔서, 아, 네, 많이 드시고 그러면, 음. 테이크아웃, 테이크인, 딜리버리 이러면, 네. 배달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도 배달이 제일 배달이 제일 네. 많고, 배달이 70 60, 7 0입니요 아, 열심히 응원할게요 예예예 네, 예, 예. 저번에 외부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네. 아 그냥 시켜먹을 때 없어요? 이래서 네. 한번 시켰어요 근데 어,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첫째, 야이 시간 마케팅 딱 주문함과 동시에 불과 30분이 걸리지 않는 어 이런 거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두 번째는 되게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데 그렇다고 완전 상 티나지는 않는다는 거 메뉴 자체가 어? 신선한데? 새롭다? 새로운 메뉴가 많다? 어, 이런 게 있어? 응.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네. 창업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식당이 노동 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에 예예. 굉장히 노동 강도가 아... 사실은 높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맞아. 그러시지만 맞아, 맞아. 저희는 전기로만 돌아가고 음. 그.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모든 음식이 1분 안에 정확히 아. 나와서 음식의 퀄리티라든지 음. 뭐 작업의 노동의 강도가 맞아.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 때문에 음. 선호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음. 또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예. 하는 코로나 예. 후의 시대까지도 대비를 해서 홀 음. 포장 배달까지 이런 유통 채널을 좀다 변화하고 있고 판매 예, 채널을 예, 예, 예. 어, 그런 것들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시고 예, 예.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뭐 다섯 가지의 메뉴를 파는 식당이라기보다는 음. 손님의 수요에 끊임없이 부응하는 오프라인 플랫폼 어. 음식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어, 한국인들의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보면 어떤 주도하는 브랜드 기존의 한국인들의 식사가 국물 문화, 탕, 찌개 문화였는데 과감하게 덮밥 문화로 모디파이 하는 듯한 국물이 건강에 꼭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트렌드가 좀 없지 않기 때문에 나쁘죠 영양학적으로 <웃음> 봤을 때 네. 여러 가지면 해서 해로운 점이 많다는 게 젊은 회들의 소견이니까요 어. 뭐 저희도 국물 메뉴가 있긴 한데요 예, 예. 당연히 한국인이라면 국물도 좀 있고 반찬도 그렇죠. 좀 이렇게 있고 하는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쓰레기와 환경에 결부된 문제들을 연상이 되면서 음. 반대로 그러면 거품을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빼버리고 음. 가격적인 면에서 오히려 메리트를 두고 음. 어, 좀더 저렴하게 제공을 하면서 국물이나 반찬에 대해서 뭐 선택권을 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메뉴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일상이 어떻게 보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특별한 시기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소비자들은 늘좀 새롭고 신선하고 특이하고 색다른 이런 니즈를 원하는 소비자는 늘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잘 부합하는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불황이 길어질수록 큰 규모의 소비보다는 음. 작은 거에서 행복을 느끼고 음. 뭐 소확행이라고 불리는 몇년 전부터 있던 트렌드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신비나 음. 그런 것들이 보면 불황이어도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음, 그쪽의 그렇죠. 소비 문화가 또 쏠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여기가 지금 뜸들이 다 당산 매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곳 같은 경우는 당산동상권은 여의도 바로에 옆이고, 쪽에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이 어디가 주상복합 타운의 1층 매장인데, 실 네. 평수 딱 봐도 10, 10. 상평은 나올 것 같고요. 네네. 기존의 분식집 분위기 아니면 뭐 백종원 사장 분위기 아니면 이런 것과 우리 뜸들이 나는 시설 컨셉에서는 어떤 변별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 혹시 단순한 게 최고다라는 아. 생각으로 아. 어... <웃음> 단순하게 사실은 인테리어는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아. 깔끔하고 위생적이고 청결해 보이는 게 최고라고 아. 생각을 하고요. 간행점 예, 예. 대표 입장에서는. 음. 뭐 불필요하게 인테리어가 들어갔을 때 순간적인 자극은 줄수 있지만 응. 음식 이외에 인테리어가 주는 그런 자극적인 효과는 금방 적응이 되버리고 반면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되는 소품 성향이 있잖아요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인다면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더 혜택을 줄수 있고 그런 아. 비용 절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포 입장에서도 조금 비용을 줄임으로써 손익분기점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손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뜸들이다를 시켜서 보면 1인 고객, 2인 고객, 그냥 나홀로 고객이던, 둘이 가서 먹던, 셋이 먹던,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그냥 한두 명이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혼자 오는 고객들도 1인석에 대한 이, 이런 느낌은 없구나 이런 거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모든 매장이 동일해야 한다는 아.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개념에 아. 사실은 저희가 반문을 던진 거예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당 점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1인보다는 점심시간에 이제 어 네, 두세 명 이상이 왔으시는 아, 많고 실제로 대학가라든지 그렇죠. 뭐 원룸촌이 많다든지 맞아. 그런 1인 주거 비율이 높은 들이나 매장들은 뭐바 테이블 형식으로 음. 예, 일인 식사 할수 있거나 음.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고 있긴 하지만 그어네 그렇죠. 그런 또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썬드리다의 혹시... 대표 메뉴가 아속계 메뉴잖아요 저기서 매출액 1등은 여전히 도란도란이죠. 카레랑 도란도란이 왔다갔다 하고요. 아 해당 매장은 제가 아까 확인해봤는데 아 삼겹살 카레가 어, 삼겹살 카레가 도란도란이라는 아보카도 명란덮밥도 특이하니까 시키지만 커리라는 자극성과 고기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포만감을 극대화시키는 창업자 입장에서 왔을 때 그때 뜸들이다가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야이 코로나 시국에 그냥 5,6천이면 오픈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상권에 따라서 전북외 부위나 이런 게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만 지금 이런 매장은 누워 있어도 3,20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2 1 7 0 상권에. 오, 아, 오 진짜 저렴하다 2,170씩 고가 3 1 2000에 170 정도 되는 상황이면 그냥 2000 네. 이상은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여기는 어, 네. 그렇다고 봐야죠 어, 네. 근데 지금 우리 60개 매장에 평균 매출액이 2500 정도 아니면 2000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 목표는 2000에서 2500이고 그렇죠. 3000 정도면 대박 매장으로 분류하는데 네. 저희는 저희가 주로 보는 데이터는 사실은 평당 매출액입니다 어, 어. 왜냐면 매장의 규모가 보통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보통 매장들 평균 매출액은 4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천. 서울 중심으로 좀 <웃음> 서울 해 있는 네 오프라인으로 갔을 때 10평 기준으로 점포 빼고 주방 집기 시설 인테리어 정도 하면 그냥 10평 기준으로 쫙 봐도 그래도 3천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인테리어요어 인테리어하고 인테리어 시설짓기 아, 시설짓기까지 하면 2000, 2000 초중반 냉난방기까지 오, 그래. 오 그래요? 어, 냉난방기 요 의탁자까지? 어, 네 그래서 <웃음> 일단 저희가 3000만원으로 안내는 드리는데 아... 평균적인 비용을 보자면 2000 초중반대가 맞고요 야... 음. 그러면 아까 지금 2000에 170이라고 했으니까 네이 매장도 5000 네 오픈한 매장 네, 네. 뭐 요즘 같은 시기에 여기 권리금 없는 매장 아마 처음에 신규로 입주할 것 같은데 어, 네, 네, 네. 아 대단하시다 네, 이 정도 아까 우리 평균 뭐, 매출액 한2500 정도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그때 아무리 못해도 25%는 떨어질 수 있다 네. 저희가 좀 보수적이라 어, 사장님이 보수적. 운영에 참여하시면 20% 아, 아. 참여 안 하시면 10% 정도의 매출을 말씀을 드리고 아. 뭐 매장이 좀 넓은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임대료가 비싼데싼 데도 음. 있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음. 가장 최근에 저희 직원이 3,500 정도 매출이 나왔을 때 천만 원 정도 네네 어? 그그 3,500 정도 되는 매장이 거의 매출의 1위 매장 아닌가요? 매출의 길이는 6,000 어, 6,000이에요? 네. 어, 어느 동네예요 제가 알기로는 성수 대치 쪽 성수 대치. 5천... 어? 대치가 얼마 전 5,000 가까이 나오고 있고 지금 두 달째 성수는 이제 5,500, 5,600 넘어가면서 예, 예. 이 제가 매출액 길이 네. 상위 매장을 여쭤보는 이유가 창업자 입장에서 궁극적으로는 야, 우리 동네에서 이거 오픈하면 될까? 이 생각 아마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아, 네, 네. 일단 낮에 와서 밥을 먹는 직장인 수요가 좀 있는 곳이다 네 어, 그리고 원투룸이나 이런 나홀로 거주하는 이런 1인 수요도 좀 많다. 네. 이게. 그리고 젊은 층 주거 밀집도가 좀 있는 곳이다. 저는 그냥 딱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어, 이런 상권이 그래도 제일 낫고 이런 상권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구밀도와 매출이 거의 비대하지 음. 상권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포함돼 있는 음. 음. 젊은 층의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음. 그 안에서 뭐 사실은 병원이나 학원이나 음. 뭐 그런 곳들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도 조금 차가 예. 있고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저희 인근 밀도를 보고요 음. 좀 굳이 불리한 지역을 꼽자면 뭐 같은 범위 내에서 상권이 너무 이렇게 아. 퍼져 있는 지역이 애매한 곳에 예. 위치해 있거나 예, 예. 그곳을다 잡으려고 예, 예. 그리고 폴레좀 크기가 줄었을 때는 음. 판매 경로가 배달로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음. 네, 뭐 그런 점들은 좀 피해야 될것 같아요. 하면 이 뜸들이다 같은 이런 뜸들이다의 미투 브랜드가 출현한다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은 없으실까요? 저희 예상엔 사실은 어느 브랜드든지 3, 4 0개 정도가 대미한 미투 어. 브랜드가 생기고, 어. 뭐 그것이 한국 시장에 뭐 조금 부끄럽지만 어. 현실적인 맞아. 한 주소니까. 예, 예, 예. 근데 안생기더라고요 <웃음> 제가 봤더니 기존의 식당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웃음> 시장이 반응하기엔 조금, 조금 새로운 구조인 <웃음> 것 같아요. 우리 <웃음>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늘 어떤 브랜드가 생기면 지금도 야 우리 내가 뜸들이다 81호 매장, 71호 매장을 지금 감행하는 게 혹시 늦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늘 하거든요 <웃음> 저희 생각에는 200개 정도가 될것 같고요 저희는 플랫폼 개념이기 때문에 어, 일단 한 200, 200개 정도가 되면 오히려 더 지나치게 출점하는 게더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명을 굳이 줄일 필요가 없고 오케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잘 자리매김하는 좀 장수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희망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 한때 그래도 자영업 그러면 너나 없이 리치맨, 부자되는 꿈도 가졌었고 이러는데 자영업 사장님들이 즐겁고 재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스스로의 위상을 좀 만들어 갔으면 그래서 사장님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사장님들의 2021년의 현존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2031년, 41년의 미래 가치까지 우리 강 대표님하고 같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Ha ha ha ha.